you 하지만 날 바라봐줘 너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게 네가 흘린 눈물이 마르게 지우고 싶은 그 날의 일은 내가지유할수 있게 해줘 너의 마음이 쉴수 있게 해줘 과거의 일을 질수있 게, 우 리의 미래 를 위해서 한번 만날 믿어 줄래？새로 시작 해 처음 그때 와 같이, 모 그저 바라보기만 한걸 그냥 하는 말 아닌 걸 네가 치유할 수 있게 해줘 너의 맘이 쉴수 있게 해줘 과거의 일을 잊을 수 있게